아까 네. 발리맞가 굉장히 좋긴 한데 악마왕! 지금 악마왕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타이밍에 일단은 한번 훈서 선수에게 빈틈 허용하면 안 돼요. 네. 특히 고 블리딩 같은 거 맞으면 아우앞길 들어갑니다. 아 디스트럭션 아 버텼는데 그 다음이 문제네요. 못뭐 버팁니다. 악마왕 상태 워낙 강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 운동 입장에서는 기분 좋네요. 와 이거 지금 네. 훈서 선수 지금 길 제대로 넘었고. 체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요. 알리마지. 아, 알리마지 때문에 케어까지 해줬는데 폴리나이트 케어에 자신의 구비까지 더해서 이거 스크류 완전 배제했죠? 쉽네가 갈고리로 땡기면서 근데 그 땡기는 와중에도 본인 체력이 깎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폴리나이트는 결과적으로 얼굴을 끌면서 이대에서 살아나왔는데 끼규어 선수는 죽었단 말이죠. 아, 협동 같은 도 같이 갑니다. 이러면 쉽네도 뭐, 진짜 쉽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물어서 데려가야 여기에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역전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오! 이거 좋아요! 이거 여기, 좋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그리고! 개이터 굴룩샷! 오! 썼는데요! 오! 이러면! 자! 요 운동이 아, 시간을 위 충분히! 갈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는데요! 자! 끼기어! 끼기어! 살아야 돼요! 네. 네. 끼기어가! 끼기어가! 그렇게 아 느었어요 악마와! 고! 블리딩 진짜! 블리딩입니다 박으론, 박으론! 박으론! 달리마요 달리마진! 근데 이게 심내 선수가 살아야! 심내가 살아야 되는데요 일단 자, 안쪽으로 피신 일단은 뭐 훈소 선수도 지금 체력 없는 상황이고 각성기 다 빠졌고요 전부 네아 근데 쉼대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데모닉이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이제 훈소 쪽에서 요맹이 월성가자 쉼대는 아래쪽에 체력이 쉼대가 아 결국 갑니다 자 이거 훈소 체력 없고요 훈소 훈소 훈소 사나요? 일단 데모닉슬리스 나갔고요어 시간이 5초 그